하나, 둘, 셋, 짠! 아! 와. 너무 잘게 자르면 뭐 그만 너무 아니, 아니, 아니야. 아니야 그만. 그만. 혹시 모르잖아내말 네, 들어, 너 내가 얘기하면 경고 얘기만 들려온 들어 나는 천도 꾸러기야. 깨야 될까 이게 깨? 맛있으면 예. 이 깨? 깨? 깨. 오이, 오, 오이가 이. 이렇게 맛있네. 내가 뭘 해도 이제 손들이 없으니까 이렇게 안 받아주면 나 진짜 힘들다. 나는 천도 꾸러기야? 볼까? 안좀더 총. 나는 천독구르기야. 나는 천독구르기야. 나는 천독구르기야. 인 어, 아. <웃음> <weit play> 깨? 그, sixty... 리어 하나씩.